그리자마자 아이, 미끌림인가? 어? 설마 문어 아니었겠지? 저? 네, 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나가실 것 같은데. 자, 채비 생각도 해야 되고 까이까. 아, 괜찮다. 직결하죠. 야 문어의 직결을 직결해보네 금색 튜닝 하나. 튜닝 두 번째. 에이, 어, 훌륭하네요. 무슨 소리지 아, 캐스팅엔 더 좋아졌어. 자, 채비 보셨죠? 없으면 지켜야죠. 채비 없으면. 제가 스페어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급하고. 나이스! 풍선이 누워지면은 이건 진짜 방파제로락시였습니다 캐스팅 방법도 네. 좀 다르고 하지만 안 씁니다. <웃음> 제대로 맞았네. <웃음> 그지 사오이도 빨판이네 아 나지 이거 참 내려자마자 우는게 맞구나 근데 좀 작은 빨판이니까 또 이게 어떤 빨판인지 모르겠으니까 와 크다 진 리가 하나 있 죠？고기 는 나올 때낚 아야 된다. 세가 없습니다 직결 요건 그 같이 다니시는 형님이 주신건데 이거. 한번 해보죠 우와 커커커커 이야 이, 이, 이거 이거 능가할 수도 있어 이거 빨리 가 어? 이거 아까 뒤에 잡은 거랑 필적 하겠는데요? 와오 빨판 봐 우와 오케이. 이야 1, 1등 일등 내겠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다 간다고 했으니까 평소보다 오늘 시간도 짧아요 1시 40분에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평소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more. Yeah. 나스네. 그나마 핀돌이 안 가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봐 그동안 열심히 안했나 왜 오늘이 더 재밌지 대회라서 저는 어차피 순위권 못들어가면야 사이즈도 근데 더 재밌네. 이거, 이 이거, 이유가 뭐지 여이를이겨삼아 열심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를 이거, 삼아 아니, 열심히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바람 노을도 없는데. 야 오늘 정말 사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마치 갑오징어 칠 때처럼 사투까지는 아니고 뭐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뭐이왕이면큰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이즈는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고 뭐 사이즈는 제 맘대로 된게 아니니까 근데 마리스만큼은 제가 뭐, 전에는 지치거나 그러면 카메라 잠깐 꺼놓고 막 담배도 피고 많이 했는데 이동 시간 외에는 앉아있는 시간도 없어요 배기색깔도 계속 바꾸고 있고 2포초 두개 해놓으니까 좀덜 떠내려 가네요 상월인데 이정도 이 얼마 없는데 이제 또추 걱정을 해야되나? 어! 퍼졌다! 자, 애기는 들더 살았고 후기 펴졌습니다. 합사 이호에 직결했더니 역시 합사 이호가 튼튼하긴 해요. 40포니까 이거 뭐 백목시 감지가쇠도 없이 초반에 확 풀리니까 얼마 안 풀리고 백목시가 확니네 40포가 둥둥 떠 내려가는데 둥둥 아마 3000포에서 여기가 물빨 제일 쓴것 같아요 어휴, 야, 무슨 원 투하 는거같은 느낌？40 포가 못 버티 고, 저행쪽 으로 좀 던졌 는데도 쭉 떠들 어갑니다 예약을 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 지난번에 그 갑신인데 걸친댔다 그 녀석이랑 그 녀석의 고향 후배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 많이 웃었죠. 근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다니신 형님도 그렇고 저 저게. 쭈꾸미가보지만 스승 저자석도 그렇고 상각해 저랑 같이 가면 제가 그들의 1등을 막아요 네, 오늘은 뭐 빨리 다한것 같은데 이게 한번두번 번, 여러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웃음> 저 같은 배를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타면 재밌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대회니까 추첨을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근데, 지금, 저, 우측에 계신 조사님, 한칸 건너서, 같은 배도 기가 막힌데, 한칸 건너서, 제가 있고, 제가 지금 17번. 그리고 저, 제 스승, 그 녀석과 고향 후배님이, 10, 16번? 15번. 아니, 15번, 14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밥 먹고 해자. 밥. 밥 먹고 해자. 안 나와. 빨리 와요. 와, 와. 여기 안고 거기 안고 그러는데. 야나 채비 여섯 개 만들어 왔는데 다 틀렸어. 이제 채비도 없어. 내내내 채비 내, 내 봐. 어우나 이번에 채비 채비 여섯 개 만들고. 원래 전에 있던 거일걸림 방지 좀 해보려고 만들었던 거 전에 그세 개를 갖고 왔는데 재비를다기 싫어 원줄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이팅 미 m 는 그냥 넘겠네 쭈꾸미가 <웃음> 날아오네, 이런. <웃음> 보셨죠? 어, 쭈꾸미 받친가 보네, 여기. 40%도 느껴질 걸팍 느껴집니다. 아이고, 오늘 다섯 마리의 쭈꾸미라니. 문구미 문구미 한마왔 조그만 거, 안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조그만 거예요, 조금만. 아이고, <웃음> 작다. 쭈꾸미네, 쭈꾸미. <웃음> 시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캐스팅도 안되고 왼손, 오른손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화이팅! 막판 스포트 해야지! 있으면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뭐 결과가 하루 안에 나오는 거면 체력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달려야죠. 1년 2년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아 이번엔 너무 영상이 평이해서 시청자님들께 죄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렸는데 큰 결과가 없네요. <웃음> 자약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또, 나쁜 허리, 발이 부여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껍질이, 발목을 잡네요. 열심히 한다고 한 이상,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열심히 하네요. 한 마리가 와주죠. 으쌤. 이렇게 표면, 수면이랑 완전히 다른데이 속에, 석조류가 바닥 밑걸림, 밑, 밑걸림과 문어 그발 당김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체비 손실을 감수하고 여기서 무조건 침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니까 내린낚시가 어딨습니까? 내린낚시 이왕 전투낚시무대한거 그리고 좀 일찍 끝나요? 1시 40분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한시간 20분 정도 일찍 끝나니까 아까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팔은 끌어지겠습니다이 40볼을 거의 점심 먹기 전에 한 11시쯤부터 계속 달고 했더니, 음. 네, 열, 연락, 전투낚시보드. 항상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음좀 손바닥보다 큰 녀석부터 키로 정도까지. 사이즈는 뭐 준수하고 했는데, 순위권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포인트가 한정적이라고 해야될까? 그래도 이 한정된 포인트에서 계속 꾸준히 옮겨주시니까 뭐 그리고 못잡으면 제 실탓이지 뭐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정말 뭐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는데 아쉬움은 낫네요 뭐1등을 하고 100마를 잡아도 아쉬움이 담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나마 좀아쉬움을달래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스스로한테 좀 자문해보고 음... 한... 70점? 70점 줄것 같습니다 오늘 음, 뭐, 전투랑시 흔적은 채비를 부랴부랴 만들어갖고 뭐, 3일만에 출조를 온 거라 또 장르가 쭈꾸미랑 그때 만들어 놓은 거 그나마 세 개. 그리고, 어제, 부랴부랴 만든 여섯 개. 아주 아홉 개는 뭐 순식간에 오전에 다 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직결로 했으니까, 팔을 흡사시킨다기 보다는 열심히 했더니, 이두박근, 뭐 팔꿈치, 어깨 다옥신거립니다 기분, 기분 좋은 근육통이네요. 아쉬움을 달릴수 있는. 어리도 희럭희럭하고 오히려 더 짧은 시간인데 오, 피로도는 <웃음> <웃음>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마리인데, 나요? 네, 다섯 마리. 몇 얼마 못으던데 마리 쓴 제가 1등이네. 그럼 됐습니다. 사장아전큰거못 잡았어요 저한마리 오오... 어, 어, 어, 큰거 아유, 큰거모르총두 마리요? 나한 마리이고, 두 마리 <웃음> 없어 아 그러면, 저 뭐요 선배님이랑, 형수님이랑 총세 마리에요? 예 <웃음> 아이고 없었어요 알아. 어, 사본이나 사본 저는 마리스만 1등 했어요 미국 마리 <웃음> 아유 근데 큰게 없어요 다뭐 저기에서 걸렸다고 했는데 선장이 뜨렸는데 지금 다리가 떠올라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 저기 왜개그멍 낚시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자이러분 자, 아버지 다 오셨죠? 네다 오셨어요 이제? 네자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제일 그래도 그람수가 많이 잡은 거 네. 유성 4호네 유성 4호에 아, 3배에서 1위를. <웃음> 2.5! 25.5 피문어요? <피부를 웃음> 야, 2등이 더 좋다. 응. 문어대. 아. 아, 1000kg 쓰면 안 네. 우리가 어떻게 해봤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는. 딱한 마리 잡으셨는데 제대로 돼도한 마리 잡으셨어 <웃음> 자, 행우상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행우상은 아, 자, 은콩이에요, 은콩 아, 자, 은콩입니다, 은콩 두둥 이거? 하고 응, 어, 릴리 네. 시마노 릴데 네. 하이엔드에서 두 번째 여기 다 번호 다 있으시죠? 번호 다있으니까 우리 여사님 자, 이걸 한번 공동하게 자 하나 뽑세요 자기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어 그건 자기 우지뭐세 뽑이지 뭐고 뭐. 자안 보고 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 보세요. 색깔이 아, 아니네 야몇 호에서 나왔을까? 2호 네? 4호 4호 오케이 4호. 4호 12번 와! 호1번야이다야 아깝다 12번 야, 진짜 오, <웃음> 야, 하나, <웃음> 야, 이거, 은, 은근히 긴장되네 야, 우린 진짜 상복도 아무것도 없고멸치 멸치 못하겠어요. 봐 이래봐. 이도많 이래봐. 이래봐. 이봐이래이 아우, 여섯 개밖에안 남았어. <웃음> <웃음> 야, 니네 어떻게 하냐. 2호, 우측 1호 우측 아이고. 다섯 개 남았어. <웃음> 4호. 8번. 4호. 4호. 번. 4호. 호 아, 호 어... 뭐 많이 쓸데가 뭐해 근데 뒷불리로 식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테이블이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저희 제그 직장동료 그 녀석이랑 직장동료의 고향 후배랑 이렇게 왔습니다 데크에서 먹기로 했는데 어 이게 더 지진성찬이야